와우 아 맞아 오늘도 지원자 뽑습니다 맞아 주실 분 지원자 뽑습니다 맞고 나서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웃음> <웃음> 소감이란큼 뭔가 이상하긴 한데 오른쪽이 혈연 바르고 왼쪽에다가 도르레 볼트를 쐈거든요 근데 출혈이 터지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바로 터지는게 아니고 그러면 석궁에 이게 혈연 이 버프가 적용이 된다는 건데 맞고 나서 조금씩 찬다고 혈압 안 바르고 맞으면은 지금은 올라가요. 맞을 때만 그냥 때렸을 때는 그런 영향이 없고, 80% 찼다고 <웃음> 잠깐만. 그럼 이거 한번 때리 와... <웃음> 뭐야, 이거 단발로 때리면. 어느 정도 차요, 이것도? 도르레 만큼 차요? 아니면 좀덜 차요, 이게? 10%? 아, 이거 도르래다. <웃음> 이건 도르레다. 이건 도르레야. 이게 도르레 버그인지, 아니면은, 혈연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도르레 문제 같다, 그러면 오른손 인첸트가 왼손에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일식 쇼텔 이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궁금해 하셨으니까. 일단 이거 맞으면은 이게 차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 <웃음> 미쳤네. <웃음> 찮다고 <웃음> 죄송하지만 계속 때려도 될까요? <웃음> 허락 좀 받고 바로 죽일 순 없으니까 명탈 건셉 그거 한방에 죽는단 말이야 그거 아 그래 뭐이 정도면 뭐 진짜 심각한 버그인데? 봐봐 이제 임팩트가 보이잖아 지금 <웃음> 와우 이게 적용에 다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은 진짜 뭐 파도 파도 버그가 나오냐 이거 이것도 PVP 때 이거 금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버그 맞죠 이거 버그 맞지? 그러니까 화살이 인첸트가 아예 되는 것 같아요 오른손 오른손에 따라서 인첸트가 되는 것같아요 같은 게 아니가 맞지 이제 일단은 기본으로 일단 맞아 보시겠어요 붉은 무패 얼마 차이인지 좀 봐주세요 이거 기본으로 맞았을 때. 얼마나 차요? 절반 넘는다고? 절반이 넘으면은 만약에 아이템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은요? 어? 뭐야? 뭐야? 하. 터졌는데? 아 진짜야? 치해보세요와 <웃음> 한 방인데? 와 뭐야 이거 그러면 이거는 아이템도 적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본으로 맞았을 때는 아까 50%였는데 지금 인챈트를 걸었기 때문에 80% 이상입니다 아... 강화수치연 영향이 안 받는구나 난강화수치연 영향 받는 줄 알았는데. 안... 아까 그왜 이렇게 적게 든 거지 그러면? 자, 한번 8회차 키우는 거 사냥에도 좀 도움이 되는 지야야 여러분 빨리 볼트만 사십쇼 아.. 도르레 었고아 장인의 오토마? 여기서? 볼트는 진짜 많이 들긴 하는데 아반찬에그 다음에 혈연 발라봐요 혈연아반 80% <웃음> 와 잠깐만 팔복 장난 아닌데? 와씨나 <웃음> 막아볼게요 그러면 와씨 막아도 이래 <웃음> 막아도 젖져 <웃음> 아 터지시라고요. <웃음> 이거다, 이거다, 어, 이거다.